안녕하세요 두바퀴입니다 자전거 타는 분들의 가장 필수 아이템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안전과 직결된 헬멧과 라이트입니다 헬멧이 본인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라이트는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없는 분들은 제발 야간에 자전거 좀안 탔으면 하는 바람도 들죠 그만큼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할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라이트 성능 역시 기본에만 충실해도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평소 주행하는 코스가 다양하거나 주행시간이 길다면 노면 상태가 그리 좋지 않거나 장애물이 많다면 그리고 스마트한 시대에 맞춰 스마트한 라이트에 욕심이 남다면 지금 제가 소개할 이 제품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 라이트가 이렇게까지 많은 특징을 갖출 필요가 있나 싶을 만큼 특징이 다양하니까 잘 따라오세요. 띠링띠링 문라이트라는 자전거 라이트 전문 브랜드의 라이젤이라는 라인업 제품입니다. 총6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밝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게첫 번째 특징입니다. 최상급 모델인 라이젤 파워는 3,600 루멘, 라이젤 엔듀로는 2,600 루멘으로 거의 낚시나 해루질 등 어둠이 짙은 바다에서 야간 취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사용해도 될 만큼 높은 밝기를 탑재했습니다. 1루멘이 촛불 하나의 밝기를 나타내는데요, 침실이나 작은 방은 500에서 1,000 루멘, 화장실이나 형 과는 300에서 400루멘 정도를 적정 밝기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전조등은 도심의 자전거도로라면 200에서 400루멘이면 충분하고 캄캄한 산악코스에서는 600에서 700루멘이면 부족하지 않다고 말하죠. 근데 이 3000이 넘는 밝기는 얼마나 높을지 감이 오실겁니다. 그래서 각 라이딩 상황에 맞게 밝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참 다양한 밝기 모드를 탑재해 놓았더군요 우선 렌즈를 보면 총 6개 렌즈가 설계되어 있는데요 하단 양측에 있는 렌즈가 넓은 가시각을 보여주는 와이드 앵글 렌즈 나머지 4개 렌즈는 좁지만 중앙에 집중돼 있는 네로 앵글 렌즈입니다 6개 렌즈가 모두 켜지는 모드가 있고 4개만 켜지는 모드 또 2개의 렌즈만 켜지는 모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면이 좋지 않고 빛이라곤 전혀 없는 극한의 코스일수록 넓고 강한 밝기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어떤 모드를 선택하든 각 모드별로 또 8가지 밝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2000루멘, 1000루멘, 500루멘 1 0 0루멘으로 다양하고 플래시는 sos 타입까지 4가지나 됩니다. 기본 밝기가 매우 강하다보니 발열이 엄청 빠르고요. 1 0 0 0루멘으로 30분만 켜놔도 너무 뜨거워서 만질 수조차 없더군요. 고광원이 출력되는 라이트는 다 좋은데 그게 항상 문제죠. 감히 만질 수조차 없이 뜨거워 진다는 거죠. 아무리 쿨링 시스템 어쩌고저쩌고 해도 지금까지 30여가지 라이트를 사용해본 결과 아무 효과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제품에는 리모트 컨트롤러가 기본 제공되는 봅니다. 라이젤 파워랑 엔드류 제품에만 필수 옵션으로 제공되는데요 버튼 누르기가 가장 편한 위치에 장착 하면 됩니다. 유선이기 때문에 오류 없이 작동 되구요 주행중에 핸들바에서 손을 떼지 않아도 되니 편리하긴 합니다. 다음으로 눈여겨봐야 할 특징은 인텔리전트 모드입니다. 전조등 내에 조도센서가 탑재되어 있어서 주변 밝기에 따라 어둠과 밝음을 인식하고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거나 꺼 지는 기능인데요 전원 버튼을 3초간 누르면 led가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바로 인텔리전트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그렇다고 바로 켜지거나 꺼지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직접 버튼을 눌러서 라이트 사용을 시작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두운 상태라면 계속 켜져 있을 거고 밝은 상태라면 30초 만에 꺼집니다 재밌는 건 어두운 상태라 하더라도 움직임이 전혀 없으면 1분 20초 만에 라이트가 소등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약 1시간 동안 불빛이 소등된 대기상태로 있다가 라이트의 에미 움직임이 감지되면 다시 불빛이 자동으로 켜집니다. 한 시간 이후에는 대기 상태조차 완전히 꺼지기 때문에 다시 전원 버튼을 누르면 인텔리전트 모드가 활성화되는 거죠. 근데 밝은 곳으로 이동해도 움직임이 없어도 절대 안 꺼지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SOS 모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밝지는 않아도 거의 140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으니 가시거리가 확보되는 자전거 도로에서는 부담없이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라이젤의 조도센서는 어떤 제품들처럼 주변 밝기에 따라 라이트 밝기가 조절되는 기능은 없고 온전히 전원이 켜지거나 꺼지는 기능만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어두운 새벽부터 오전까지 또는 오후 늦게부터 밤까지 라이딩 하시는 편이라면 조도센서가 꽤 도움 되시리라 생각되네요. 다음은 가변 루멘 시스템입니다. VLS라고 표기된 게 바로 이 가변 루멘 시스템을 의미하는 건데요. 내맘대로 밝기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라이젤 파워의 경우는 부스트 모드를 제외하고 2,600 루멘, 1,400 루멘, 룸맨, 750 루멘으로 매우 고출력으로만 설정돼 있어서 인적이 많은 도심에서의 차도나 자전거 도로에서 사용하기란 굉장히 민폐거든요. 이 VLS 기능을 사용하면 2,600 루멘에서 80 루멘 사이에서 내가 원하는 밝기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m t b 코스용 출퇴근용 자전거 도로 주행용 등으로 내 입맛에 맞춤 설정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요 낮은 모드를 설정할수록 배터리를 오래 사용할 수 있어 효율적이긴 하더군요 다음 특징은 방수 등급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ipx 7등급이기 때문에 15cm에서 1m까지 침수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의미인데요 사실 이건 장시간 테스트해보지 않았지만 얕은 물에 30분 정도 담궈놓았을땐 아무 문제가 없긴 했습니다 배달이나 장시간 라이딩하는 편이라면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테니,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최상급 모델인 라이젤 파워와 엔듀러를 기준으로 설명드렸는데요. 나머지 모델인 라이젤 맥스와 라이젤 프로, 라이젤, 라이젤 라이트도 고광원으로 출력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품들에게도 조도 센서가 탑재되는데요. 가장 저렴한 라이젤 라이트에만 제외됩니다. 오로지 수동으로만 전원을 작동시켜야 한다는 거죠. 렌즈는 모두 두 개짜리라서 앵글에 따른 모두 변화는 없고 밝기는 모두 여섯 가지입니다. 리모트 컨트롤러는 포함되지 않고요. 가변 루 시스 시스템인 VLS 기능은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젤맥스에는 다른 모델엔 없는 헬멧 마운트가 유일하게 포함되니까 제품 선택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아름다운 수신료 부탁드립니다. 이번주도 행복한 라이딩 되세요 여러분 행나